생각해보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8분 음표인데요. 8분 음표라는 것은 반박자예요. 이렇게 한 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짝이 하나 필요하죠. 짝이 하나 필요하다면 8분 음표를 하나 더 그려주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8분 음표는 짝을 하나 더 그려줘야 이렇게 짝이 만나서 합계가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요게 한 박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요. 어, 한 박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한 박자의 기준. 기준음은 한 박자잖아요. 한 박자의 기준음은 8분 음표예요. 8분 음표가 얘를 합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2분 음표가 되고, 3분은표 4분음표, 5분은표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막, 어,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 있는데, 아, 5번까지? 아니, 이렇게 짝수가 있어요. 짝, 짝, 짝이에요. 요 짝들이 학계 나요. 모두 1분에 2박자, 3분에 4박자, 오 분에 육박자로 바뀌었어요. 아이쿠. 이야. 육박자에 바뀌었는데 이런 게다 이렇게. 이거 어, 안 되겠네. 다른 연필로 해볼게요. 연필 힘이 다 떨어졌네요. 할수 없이 연필을 가져왔어요. 이런 게 한꺼번에 모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박자는 없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박자는 없어요 너무 길잖아요 8분 6박자 1, 4분의 6박자, 2박자 막 이렇게 있는데 4분의 4박자는 원조예요. 원조, 원조, 진짜. 이게 원조가 원조가 4분의 3박자면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막대기 하나 그려줘요. 근데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에다가 줄을 그어주는 거죠.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측정해 줄 건데요. 일단은 학생이 이쪽을 틀렸다. 그러면 이쪽 번호, 손가락 번호 조심. 이쪽에 이렇게 별표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있네요. 이름, 음표, 길이, 이름, 심표. 심표 같은 것도 있어요. 심표, 온심표. 점 2분 쉼표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가 있어요 8분음표는 이렇게 생겼다 했어 아까전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8분음표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전 2분음표, 5분음표가 있잖아요 5분음표는 네박장점 2분음표는 세박 2분음표는 2박 4분음표는 한박 8분 음표는 반박자예요. 이쪽에 잘못 적어놨네. 반박자예요. 반박자고요. 이이 팔분 이 음표가 쉴 때는 8분쉼표라예요8분쉼표는 이거 앞에 많이 나오는데요. 8분 음표 앞에 8분쉼표가 이거는 짧게 쉬는 거, 이거는 한박 쉬는 거, 이거는 두박 쉬는 거, 이건 세박 쉬는 거, 네박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은심표는 이렇게 아래로 모자 모양. 점 2분 심표는 이렇게 위에 모자 모양인데, 점 하나가 찍혀 있고, 2분 심표에는 그냥 모자. 4분 심표에는 지그재그. 그 다음에 8분 심표는 점 피용. 그러니까, 이쪽에 점이 있단 동그라미라면 피가 떡? 그러니까 피로 이해하면 돼요 친구들. 그러니까 솔시레 이렇게면 네. 하 이렇게, 이렇게. 도에 미파 솔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도에 먼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게 샵들이랑 플래시들이에요 플랫은 이렇게 생겼고, 샵은 샵... 그대로 샵이에요. 플랫과 샵... 이건 오음이랑 있는 거네. 그리고 이쪽을... 어... 73쪽 안 돼, 74쪽인데... 자! 이쪽까지 하실래? 이쪽까지? 오케이? 알겠어요